님 어... 그 포옹 님? <웃음> 뺑! 봐봐 한시 날라 물리잖아! 어? 그럼 여러분 오늘은 가고 내일 낮방 오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4시 에 아니... <웃음> 저기요 전화 왜 하시죠? <웃음> 저기요 전화 왜 하세요? 끊지마 방송을 끄는 게 스트리머로서 이게 맞는말 이러 생각하세요. <웃음> 아이, 졸라 웃기네. 아니, 저기요. 예? <웃음> 1시 방송이라고요! 아니, 아니, 아니, 들어보세요. 아니, 한시 방송인 거 알겠어요. 근데 지금 방송하는 거좀 아니지 않아요? <웃음> 아니, 뭔 소리야. 한시 방송인 거 알겠는데 지금 하는 거 아니란요? 1시 <웃음> 방송인 건 알아. 데 네. 지금은 아니다 이거지. 아주 무슨 소리를 하시지한시 <웃음> <웃음> 넘었는데요? 한시 넘었지. 그러니까 끌끌 끌 시간을 넘었으니까 지금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든 일이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잖아. 근데 이거를 왜 <웃음> 하고 간다. 그럼 너는 집사님들보다 그냥 방송하는 게더중요이 거고 이거는. 와, 진짜 이거 설명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논리적이다. 시 뭐가 논리적이에요? <웃음> 아, 진짜 <웃음> 이거 <웃음> 참나. 방하지말자 맞아 맞아. 잘 생각해 봐, 냥 <웃음> 아니야. 그냥 그냥 방송해. 그가 방송하고. <웃음> 어, 맞아 맞아. 방송하자. 그래? <웃음> 방송하고 우리 <애기나. 웃음> 그래. 고마워. 역시 뽀이라면내 마음 알아줄 줄, 줄 알았어. 역시 그래, 봐봐 그래.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저를 생각한 그래. 친구의 마음인거죠 아, 그래.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<웃음> 끝나다가 <진짜. 웃음> 다시는 우리 뒤로 돌리고 <두부리고, 웃음> 다시는 그냥, 어? 그냥, 우리 가, 우리 그냥 그 약간 평행선처럼 있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평행선처럼 <웃음> 그렇게 살아가자 <웃음> 뭐, 그치? 그치 원래 어. 인생은 평행선인거지 그치 그치, 네, 그치. 어. 네, 아. 지금부터 결정하는 거야. 내가 새끼좀꺼라 이렇게 내가 끊으면 돼.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끊을게. 끊으면 된다고 <웃음> 뽀니가 어, 그랬죠? 어? 그쵸? 내가 이렇게 음. 지금 묻히고 있어 지금? 뭔지 알지 알지. 방송하면서 우리 2년도 끊기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그럼 여러분 그러면 방송하면서 전화 끊으면서 이제 뽀니님과 <웃음> 그 평행선의 관계로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접점이 없었는데 평행선이라니 평생 함께 할수 있는 평행선이라니.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감동적이네요. 그쵸? 하.. 아, 진짜.. 너무 감동적입니다. 평행선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평생 함께 옆으로 달려가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쵸?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. 진짜.. 너무 감동적이네요. 어 진짜.. 자냐? 누르렁쿨 잡니다. 킥킥. 자냐? 잔다! 킥킥! 아 됐다, 진짜. <웃음> 아 이거 스피커폰이요, 아, 스피커폰. 응, 스피커폰이요. 아, 존나 사랑해. 진짜. <웃음> 잘 있어라. 그래, 방종해라. 알았어. 꼬이님이 방종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. 진짜 양님 본인님 영원한 우정 <웃음> 지켜 드리고 싶네요. 지뢰 찾기 힘짜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도 영원한 우정 지켜 드리고 싶네요 지뢰 찾기. <웃음> 지뢰 찾기 좋다. 아, 감사합니다. 또 대신 읽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희 그러면 이제 지뢰 찾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진짜 어쩔 수 없다. 어, 끊겼어. 바로 끊겼어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이거 어? 아 정말 진짜 어? 정말 딱 한판만 하고 갑니다. 진짜 어? 진짜 지르찾기딱 한판만 하고 갑니다. 아 진짜.. 아 고급은 솔직히 나같은 조밥한테 무리지. 어아 솔직히 고급 너무 힘들어. 진짜 고급은 좀 힘들죠. 아무래도. 허, 대박! 어? 아! 아! 여러분 이런 여러분 치료찾기 한판이 이렇게 빨리 끝내버렸네요. 아 이거 진짜 개많이 열렸는데 아씨 까비. 아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. 한판이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요 세상에. 아 세상에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. 아 어, 정말 진짜 어? 제가 진짜 솔직히 어? 이거 모서리에는 진짜 지뢰가 없거든요 원래. 원래 진짜 모서리 지뢰 없는 거 진짜 국물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모서리에 지뢰가 하, 이거 진짜 에바네요. 그죠? 깨실 때가 한번이라고아 <웃음> 무슨 소리세요. 에? 아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아 진짜 어? 목에만 퇴근 못해 그런게 있어아 그럼 고급으로 다시 한 번만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어? 야! 음. 아 이게 원래 진짜 모서리에는 진짜 없는데 어? 어? 이게 모서리에 원래 진짜 없는데 봐봐 이거 나 가라는 계시네하 진짜 어쩔 수 없다, 진짜, 어? 여러분의 거시기, 머시기로 진짜 절대 절대, 어, 정말 진짜, 어? 열심히 하고 가려고 했는데, 지뢰 찾기가 저를 안 도와주네요, 진짜. 어? 아, 이거 이렇게 안 도와주네. 근데 여러분이 원하신 건 지뢰를 찾는 거잖아, 그쵸? 지뢰를 찾아달라고 하신 거니까, 응? 음? 그쵸? 그 지뢰를 찾아달라고 하셨으니까 지뢰를 두 번이나 찾아드렸습니다. 게임은 3세판 원래 그게 헌법임. <웃음> 뭐가 헌법이야, 헌법이긴. 한번더 해서 그러면, 어? 집사 소원, 제발. 그, 한번더 해서 또, 또 뜨면 진짜 간다. 어? 중급으로 가자, 어. 상급 너무 어려워. 차량. 봐봐! 야, 이거 많이 서졌는데 좀 아깝다. 아 원래 맨날 지루찾기할 때마다 이거 모서리만 박는 거 알지? 먼저. 응? 모서리만 먼저 박는 거 알지? 근데 그때는 진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거 나 보내려고 이러는 거지. 어? 아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네 진짜. 진짜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. 아 진짜 어? 지뢰 진짜 눈치 챙겨. <웃음> 아 진짜 어쩔 수가 없 아니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어? 이건 진짜 운명이야. 진짜 어쩔 수 없어. 어, 진짜 어쩔 수가 없다. 음. 그럼 내일 토크 때지뢰찾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타깝습니다. 정말. 음. 아, 진짜 어쩔 수 없네요. 음. 진짜 어쩔 수 없다. 진짜. 어. 진짜 이거 이번에 이번에 진짜 모서리 안 나오면 깨고 갈라 그랬는데, 어?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나와버려서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. 진짜.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. 응 끄덕끄덕. 응 내일은 내일이라고요. 아니 거짓말 아니고 나 그래서 중급으로 바꾼 거야. 고급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야, 이번에 모서리 안 나오겠지. 그러면 중급 깨고 가자 이 생각으로 중급한 건데 진짜 모서리 나올 줄 몰랐어 나도 근데. 음 응. 진짜 모서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. 네. 이렇게 방종하면 집사들 잠못자상 데뷔 소코는 뭐죠? 어? 아이 참나 아이 안됩니다 안됩니다 어 오늘 10분이나 더 지났어 음. 맨날 맨날 해요 어? 맨날 맨날 이렇게 방종을 미루는 거는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 음. 그럼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. 전화 중 평행선 어쩌고 존나게 사랑 어쩌고 <웃음> 아이 참나 그러면 여러분 전 진짜 가보겠습니다.